5kg. 자, 5kg. 5kg.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돼안 한번 들어봐. 들어봐. 어. 오이 열심히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난번 그 건방뜬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7.0대 1 이상 되는 녀석을 들고 쭈꾸미, 갑오징어. 그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성비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쓰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개봉을 해봤어요 제조사명은 피나클 피싱 G-MAD-100RH 박스를 둘러보면 바다 민물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신 건지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본체 포장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본체가 있고 핸들 부품이 있고 이 핸들 교체할 수 있는 그 부품이 또 있습니다 워셔, 너트 제가 구매한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이었고 두 번째는 더블 핸들과 지깅 핸들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5만원에 이 정도면 괜찮다 저가형 3만원, 4만원, 5만원대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핸들을 두 가지로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 괜찮다 7점 대 5만원에 가격하고 성능면으로는 괜찮다. 하고서 선택을 했는데, 박스를 개봉하자마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 이건 파워핸들이라고 통칭 그렇게 불리는데, 고점대일수록 안에 기어가 있고, 그 기어를 구동했을 때 힘이 덜 들어가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핸들입니다. 핸들 축이 길면 길수록 나는 원은 많이 그릴 지연정이 스프를 회전시켜줄 때 힘이 덜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지렛대 원리로. 저는 저 기업 위에 핸들축이 긴 녀석들을 위주로 써가지고 정말 회수하는데 힘이 많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더군다나 고기업이면 7.0 대 1이면 한바퀴 돌릴 때 회전수가 높아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파워핸들이라고 있는 것도 이렇게 축이 짧으면 힘은 더 들어가거든요 처음엔 실망을 했다가 바다 민물 겸용이라고돼 있었죠 민물에는 캐스팅을 하시게 됩니다 핸들이 길면 캐스팅할 때 걸리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 로우 프로파일형 베이트캐스팅 릴 이렇게 명명하는데 아 이거 내가 잘못 샀나 하고 릴링을 해봤는데 저는 3만원, 4만원, 5만원대 그 릴도 실제로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녀속들보다는 릴링이 좋아 첫 번째는 릴링감이 괜찮았어요 꼭 성능과 가격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례하니까 릴링하면서 좀 천천히 둘러봤죠 둘러보니까 사각사각 소리 나고 약간 덜그럭 소리 나고 5만원 짜리니까 그 가격에 비례해서 점수를 좀 깎아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뒤로 해봐도 도장 상태는 괜찮아요 쭉 둘러봐도 도장이 아랫부분에 하단부분에 약간 거친면도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대비 괜찮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혀있죠 드랙력을 조절하는 스타드랙 드랙이 풀려나가면서 나오는 걸 드래금이라고 하고 이 녀석들 스타드랙 조절하는 걸 클릭음이라고 하는데 클릭없면 무난하고, 요게 스프를 자유롭게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썸바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 썸. 평평하게 생겼다. 썸바 하는데, 자, 이렇게 누르면 스프를 잘 자유자재로 들어가죠. 썸바를 눌러보니까, 5만원 치고는 썸바가, 음, 뭐라고 할까. 딱 눌러보면, 저가형 릴에서는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 하면 약간 미세하게 토동! 그리고 핸들을 돌렸을 때 다시 원위치 될때또 타당! 그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핸들 때문에 실망감이 둘러보다가 어? 마감 괜찮네 그리고 썸바를 눌러보고 어, 좀 안정적이게 눌러지고 어, 다시 원위치되네 그러고서스프이 눈에 딱 들어와서 스프를 보니까 전 이런 헐타공 된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잘못 묶으면 스프에 그대로 묶으면 밀립니다 이 타공은 스프를 좀 가볍게 하려고 무게를 줄이려고 왕왕 타공들을 하는 이유인데 저는 이홀 사이에 옆에 구멍으로 해서 거기다가 묶어버려요 절대 안 밀립니다 그래서 홀 타공 되있는 녀석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라이트 지깅 가벼운 채비로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요 가벼워서 라이트 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낚시니까 지깅이라고 하는데 썸바를 누르고 스플프리가 돼서 쭉 내려가는데 이 속도가 내려가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 잘 풀리면 풀리다가 그 풀리는 부분이 다시 위로 추월해서 거꾸로 확 감기는데 그걸 백 러시, 백 래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걸 방지해 주려고 제일 먼저 있는 게 핸들 쪽에 장착되어 있는 메카니컬 브레이크, 기계적인 기계의 힘으로 작동되는 뭐 그런 뜻인데 고수님들은 미세하게 조절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풀리는 그이 속도가 메카니컬 브레이크 하나로 끝납니다. 이걸로만 해놓으면 내려갈 때백 러시나 이런 게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너스 날것 같으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스프를 눌러서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미세 조절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깊이 들어가면 한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두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메카니컬 브레이크 가장 중요하고 뻑뻑한 것보단 좀잘 풀리게 참 적당한 이란 말이 참 힘들긴 한데 자그 정도로만 조절하시는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풀러볼까요 아니 이게 좀 여유?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나사산도 좀좋게돼있고 패킹 들어가 있어서 방수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무난합니다 음, 너트 역할을 하는 녀석은 PVC에 코팅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프를 돌아가는 거를 나사산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프를 돌아가는 그 중심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눌러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 메카니컬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핸들 이렇게 됐고 썸바스프돼있는데 외관 도장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웃음> 이 반짝이 은색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거 고광택 그 반짝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좀 고급지게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도장이 불량한 상태가 있는데 저가형이라는 그 관점으로 보면 용서됩니다 이정도면뭐 성능에 지장을 주진 않으니까 핸들 이것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주진 못하겠지만 도장 상태는 뭐 그냥 양호하고 가격대 대비해서 릴링감 괜찮습니다 릴링감 뭔가 왠지 모르게 안정적인게 있어 썸바도 음. 어 썸바 진짜 마음에 드네 썸바 어, 괜찮고 스프은 이렇게 봐서 모르겠고 메카니컬 브레이크 무난하고 그리고 제가 저가형 중에 중요하게 보는게 있는데 3만원부터 시작하는 저가형들은 스풀과 본체 사이에 조금 넓은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 녀석들이 회수할 때는 팽팽하게 텐션이 유지되면서 감기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은 캐스팅 할 때라든지 내릴 때라든지 백러시 같은 거날때스플과본체그틈 사이로 원줄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는 작년에 좌대에서 우리 아들 백러시가 나면서 이틈 사이를 들어갔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합격입니다 이 정도면 저가형이라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0만원 이상 넘어가고 하면 이런 건 용서가 안 되죠 제품 하자로 그렇게 되는데 일단 가격을 먼저 본다면 이런 것들은 제품마다 일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제품의 하자로서 그냥 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 이것도 눈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가장 좋은 리뷰는 제가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진짜 리뷰죠 오랜 녀석 들고 다닐 거니까 브레이크가 두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있고 옆쪽에 보시면 자성을 이용한 자기장을 이용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줄여서 영문으로 맥브레이크 그렇게 부르시는데 맥브레이크인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 나잖아요자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약간 스플프리 정도로 잘 들어갈 정도로 풀어놓으시고 선바를 누르신 후에 돌려보십니다. 잘 들어가죠?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음. 자 이건 뭐 많이 풀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 이유는 베어링에 오일이 적든가 아니면 좋은 베어링이 아니든가 아니면 양쪽 베어링에 마찰이 좀 있다든가 무언가에 의해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이 정도 잘 돌아갑니다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넥 브레이크를 플러스 쪽으로 최대치 하이로 놓고 스프를 또 돌려보세요 자 돌아가는 게 중립에 났을 때보다는 조금 조금 덜 들어가죠 자 중립이 났을 때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들어가고 맥스 최대치에 놓고 돌려보고 자제 눈을 확 띄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미니멈 쪽으로 놓고 자좀더 들어가죠 심하게 1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멈추는 것도 조금 힘없이 부드럽게 멈추고 자 그런 용도로 메커니컬 브레이크도 많이 풀어놓으시고 맥브레이크도 마이너스로 해놓으시면 풀리는 거잘 풀리죠. 대신에 말씀드린 백러쉬가 나니까 얘는 미세소정 축에 속하는데 초보님들이 보시기에는 딱 중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메커니컬 브레이크 이용하시고 오른손가락으로 풀릴 때 백러쉬 방지하려고 살짝 스치듯이 이것도 습관 들이시면 백러쉬를 방지하있는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스프를 들어가는 중심축이 있는데 이 녀석을 꽉 조였다가 풀어줬다가 그런 형태로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맥브레이크는 2차 브레이크인데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미세 조절하는 브레이크인데 이 맥브레이크의 원리가 자석이란 게 있고 자석이 붙지 않는 코일이란 형태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다가 자석에 N극이라든지 S극이라든지 코일 있는 쪽에 집어넣으면 자성이 없는 이 코일 쪽에서는 이 녀석과 저항하는 형태의 자기 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렌츠라는 아저씨가 발견해 가지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석을 집어넣으면 그 저항하는 유도 전류 그걸 이용하는 게 맥브레이크지 흔인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안쪽에 이 커버를 열어보시면 자석이 붙어 있거든 근데 그걸로 어딘가에 자석과 붙는 철 그런 걸또 붙여가지고 자성을 이용해서 끌어당긴 힘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맥브레이크에 올리는 철을 이용하는 자성으로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고 유도전류를 이용한 브레이크를 거는 그 시스템이 맥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저는 사실 요 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파워핸들 이 길이를 보고 보자마자 실망을 했는데 이 녀석도 짧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사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자, 많이 차이나죠 중심축에 끼우는 홀 이것과 비교하면 거의 약간 약 2cm 정도 차이납니다 제작하시는 분들은 민물 바닥 겸용이니까 핸들축의 길이를 길게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제 목적은 쭈꾸미 갑오징어 고기업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문어까지 염두에 뒀는데 이 녀석 못써요 기업이도 7.0 대1 고기업인데 핸들축이 짧은 거 이런 거 하다가 발 빠집니다 진짜 자, 기어비는 7.0대1이고, 무게는, 어, 뭐야. 어, 피나클피싱 관계자님, 설명서 분해도 정도는 넣어주세요.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하지만 설명서도 없어? 3만원짜리도 설명서는 분해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으면 제가 직접, 제 보죠. 1kg짜리 저울인데, 음, 어우, 209g이네요. 209g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요 녀석 핸들 장착하고 있을 때는 209g이고 핸들 을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핸들 축의 길이가 낚시 필요도를 좌우합니다 그 정도로 핸들 축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자 중심축에서 핸들 손잡이 그 길이가 대략 뭐야 3.8cm 잖아요 38mm 어, 너무 짧아 그러면 중심축의 중간 정도까지 대략 5.5cm, 55mm이고 중심축까지 저는 바깥쪽 홀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두 번째 홀좀 짧게도 하는데 자, 보이시죠? 7cm입니다. 7cm 정도 이 정도가 돌릴 때 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진정 8시간, 9시간 하니까 어깨에 누적 피로도가 조금 덜 쌓이게 해주는 그런 핸들축의 길이에요. 약 7cm 정도? 어, 좀 교체를 해볼게요. 커버가 너트가 있는데 중심축에 직접 끼우는 그 너트입니다. 핸들에 있는 꽉 조여도 돌아가지 않게 조임새 그런 너트가 있는데 그 너트를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주는 워셔가 있습니다. 그 고정해주는 워셔를 또 돌아가지 않게 볼트로 고정을 해놓죠. 자, 풀어주고 요 녀석을 빼고 이런 정도는 생활연장이니까 하나씩 구비하고 계시겠죠? 더블 핸들이 있고 오일 성분, 그리스 성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녀석 이 녀석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기 스타드랙과 핸들을 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었느냐, 이렇게 돼 있었느냐, 반대로 끼워졌느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순서대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핸들 분해하시고 이왕 분해 했으니까 분해를 한번 해 볼까요? 분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베이트를 커버를 벗기는 건데 베이트를 커버를 벗길 때는 보통 밑에 개폐 스위치가 있거나 그런데 밑에 없고 위쪽에 이런 봉 형태로 프레임에 미드 아래로든 방향을 벗겨서 커버를 탈착하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홈을 자잘한 홈을 파 놓으셨어요 그래서 돌리시면 자 보세요 여기 조금 이게 빠져 있죠 다시 잠그면 그렇고 시계방향으로 는 잠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는 풀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풀린 거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이들릴 커버가 탈착이, 탈차기... 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자석들입니다. 자석이죠 맥브레이크. 스타드랙은 끝까지 돌리시면, 이렇게 풀려집니다. 음. 스타드랙. 스타드랙에 클릭음이 나도록, 요거, 이거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시는게 좋은데 이 중심축에 나사, 산 때문에 잘 안나오면 빼줘야지 뭐 오셔 하나하나 자 제가 이걸 보려고 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하우징들이 그러니까 어떤 작동하는 장치가 있으면 그걸 잡고 있는 그 부분이 있겠죠 뭐 본체라든지 자세히 보시면 저가형 릴들의 공통점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좀 마모가 돼 그래서 그 가루들이 묻어 있어요 자이 가루들이 그 부분에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서 베어링 이라든지 기어라든지 그 부분에서 암모 되기 합니다 써보니까 관리 거의 안하고 저도 뭐 시간에 쫓겨 가지고 관리 안한 적도 많은데 그러면 2년까지 는 무난하게 쓰십니다 2년이 지나면 염도 간기 뭐 이런거 이런 하우징에서 이런 나오는 이런 가루들 이런 것들이 고장을 일으켜서 2년 넘어가면 버거버거 갑자기 툭 그래서 저가형 리를 사용하시려면 분해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런 거 점검하셔야 될거아니야 방치하면 고장납니다 자이워셔들이 하나 잘못 끼운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잘못 끼워놓으면 뭔가의 유격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럼 저가형들은 더 빨리 고장나요 고장난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분해해 보세요 심심하잖아 이게 보시면 약간 안쪽으로 파 있고 바깥쪽으로 볼록하고 그게 또 눌리면서 완충장치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항상 기억을 하세요 어? 이건 또 타공을 한게 아니고 휘어서 붙인 거네 <웃음> 어, 엄청나게 중요한 부품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딱그 가격만큼 합니다 5만원 이상의 성능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만으로 보면 마음은 다 분해해 보면서 여러 분번 바뀌겠지만 메카니컬 브레이크 일자로 안돼 있네 십자네 십자볼트네요 일자볼트가 오래도록 풀었다 조였다 하는데 좋은데 일단 겉에 볼트 하나 보통 이렇게 좀 저가형들은 본체가 강화 플라스틱 그건데 강화 플라스틱이 좋은데 내구성에 좀 의심이 많이 들죠 안쪽에 볼트 하나밖에 없네요. 볼트 뭐예요? 케이스에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웃음> 케이스 볼트 세개 풀면 다네요. 음 안쪽에 있는 게 길고 바깥쪽에 있는 건 길이가 똑같네요. 제 눈으로 봐서는 나사산 피치도 같은 거 같고 바깥쪽에 있는 건 같고 안쪽에 있는 게좀 길고 자. 커버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또 보여드릴게 생겼는데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베어링이 하나, 두개 있고 세개가 있습니다. 왜 세개냐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하는걸 원웨이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원웨이 베어링이 있습니다 오! 자, 어... 이쪽에 와샤가 또 하나 붙어있는데 자 이건 그대로 넣어둘게요 이거 뺏어 줄게 없어. 저는 뭐그 완전 분해해서 잘 붙었네요. 그리스때문에 <웃음> 삽질하고 있네. 자 여기 커버는 이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여기 그 C링이라고 들어가지 않게 그런 장치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합니다. 요 부분을 메인 기어라고 하는데 스타드레기로꽉 눌러서 힘을 받는 부분. 요판 있죠? 이거랑 사이에 요즘에는 저가형들도 카본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열패킹이라고 합니다 가스켓 재질이 시간이 오래되면 딱딱해서 부서집니다 그 제작하시는 분께서 들으시면 정말 싫어하실 말씀인데 이거 쌉니다 카본패드와는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저가형에도 카본패드 많이 있거든 그게 아니면 고탄성 부직포라도 그런 거라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녀석들이 차라리 오래 갑니다 이 녀석 나중에 오래 쓰다보면 부서져서 가루가 나옵니다 꽉 눌렀다가 느슨하게 했다가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죠그 보면 깨집니다 코너든 안쪽이든 간에 뭐안 깨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깨집니다 가루가 메인 기어라든지 부품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5만원짜리 저가형이라도 잘 만드시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고 자 더이상 말씀은안 드리고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패킹이에요 내구성 그렇게 좋지 않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깨져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왕 여기까지 분해했으니까 보이는 기어와 베어링에 뭐 윤활제 좀 쳐주죠 오일은 베어링에만 쳐주시는 거예요 부싱 대신에 마차 일어나지 않고 잘 굴러가라고 만든 그 장치가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에 많이 쳐주실 필요도 없어요 조금 자이 정도면 굴러가면서 다 적셔줍니다 베어링 또 있죠 여기에도 새 거니까 쳐줄 필요 없지만 이왕에 분해했으니까 쳐주는 겁니다 어휴, 너무 많이 불었다 여기 여기 메카니컬 브레이크 있는 쪽 베어링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넣어주시면 돼 넣어주시고 조금 몇바퀴 뭐 살짝만 돌려주시면 다 스며들어 가는데 어, 어, 너무 많이 넣었어 <웃음> 문제는 이 안쪽에 원웨이 베어링이거든요 원웨이 베어링은 원웨이 베어링 전용 오일을 넣어주셔야 돼요 오오 오, 됐어 많이 흐르지 않게 이 정도만 살짝 발라주시는 거예요 루이스는 기어 부분에 톱니바퀴 부분에만 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스프레이형이라 골고루 어우 이왕이 분해했으니까 여유롭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도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기어에도 살짝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자, 면모를 그냥 눈으로 볼수 있을 만큼은 봤습니다. 메인 기어라는 게 있고 중심축 기어라는 게 있고 그거에 이제 같이 구동된 스프이 돌아가는 이 기어를 피니언 기어라고 합니다. 피니언 기어를 잡아준 그 하우징이 또돼 있어요. 자, 저가형들은 이렇게 <웃음> 낙하로 따지면 거의 자유낙하 정도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내, 저, 내두시죠. 자 메인 기어 쪽으로 잘 넣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끼워졌죠? 집어넣고 베어링 으 오일을 집어 넣었더니 자 오일 도포해서 표시하는 거 하고 베어링 커버 와샤 자 볼트를 커버 볼트를 조이실 때 잘못하면 이 십자볼트는 힘을 많이 받을지 언정 강성이 약하면 볼트에그 형상이 뭉개집니다 자이 녀석도 벌써 겁나긴 하는데 너트 역할을 하는게 본체에 있습니다 근데 본체가 플라스틱이야 너무 꽉 조이다 보면 이 녀석이 그 안에 나사산이 뭉개져요 그러니까 적당히래 참 저도 이렇게 적당히란 말을 좋아하는 녀석이 아닙니다 어떤 힘의 강도로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딱 부러지는게 좋은데 경험으로 밖에 체득할수 없는게 현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적당히 꽉 조여 주시면 안돼요 다음에는 그 나사산에 유격이 생겨 가지고 더꽉 조여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내구성이라고 하는거예요자 메카니컬 브레이크 커버 너트 겸 커버 워샤 어떤 방향으로 있었는지 어떤 녀석이 순서인지 나열만 잘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고 클릭음 시스템. 그리고 요거, 완충장치. 그니까, 러딱 붙느냐, 안 붙느냐. 이 스프링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을 넣어주면, 볼록하게 된, 한쪽은 오목하게 된그 너트입니다. 그리고, 스타, 스타들 돌아가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힘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조여져요. 여기까지 좀조여져요 여기까지 조이는데 더 이상 안 조여지죠? 이걸 조이시려면 얘를 꽉 잡아줘야 되는데 핸들 있잖아, 그죠 핸들을 먼저 살짝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조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알고 보면 간단한 거죠. 저는 처음에 중간 정도 있었는데 꽉 조일 겁니다. 그리고 자, 어.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너트 이걸 쓰셔도 되고 보통 파워핸들에 너트까지 같이 주십니다 100%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 중심축의 나사사는 같아요 나사산는 간격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드래곤튜닝 하는 그 최사장 최연영 사장이 알려준 건데 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녀석을 끼워보면 요 홀과 요, 요, 요, 육각 너트, 이 녀석과 이게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꽉 조이는데, 더 돌아갈 것 같아? 이, 이런, 그런 깜냥을 재보시려면, 그렇게 맞추시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한테 배워서, 자, 이렇게 하면, 이걸 끼웠을 때안 맞겠죠? 근데 나사선의 한 모퉁이, 이 녀석을 조금 더 돌리면 빡빡한데, 빡빡한데 해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뻑뻑 하죠? 대충 눈감량으로 맞추고 집어넣으면 딱 맞죠. 그죠? 이 녀석 부품 자, 핸들 쪽은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고 뭐 튜닝형 부품하고 거의 뭐 맞을때가 많으니까 자, 뭐 핸들까지는 이렇게 조립 됐죠? 남는 부품은 따로 잘 두셔야 돼. 이 녀석한테 다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한번 튜닝한 건 웬만해서는 배꾸지 않아요. 다른 녀석이 또 맞을 수도 있거든. 스플. 커버. 맥 브레이크가 있는 커버. 하고, 다시.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자, 돌아가는 게. 어 사각사각 소리가 좀 줄었죠? 참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럴때 자 핸들 결착하고 오 어? 너무 꽉 조였다 자, 메카니컬 브레이크 자 됐죠 하고 꽉 조이고 음 됐습니다 바뀐건 핸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 기준에서는 핸들값까지 포함해서 대략 6만원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6만원 대. 이렇게 되겠네요. 파워핸들이 무거워가지고, 아까 209g 이었죠? 무게를 쟀을 때. 음, 5g도 무겁네, 요 214g. 214g이면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네, 뭐, 체력이 저하되고 그 정도 무게는 아닙니다. 220g 까지가 가벼운 리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자, 대망의 드랙력인데. 제가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대도 있는데 왜 굳이 5만원 주고 이거를 샀느냐 드랭력이 8kg라고 스펙에 나와 있더라고요 드랭력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버티는 힘 그걸 드랭력이라고 하는데 최대 드랭력이 8kg입니다 기업인는 군산 문어낚시 할때 신성호 선장님께서 저는 기업이 높은 게 좋습니다 문어낚시 할때 왜냐면 뛰고서 바로 외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기업이로 힘이 좋은 저 기업이로 문어 낚시도 하고 하는데 쭈꾸미, 갑오징어까지 했으면 뭐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어까지 염두에 둬 가지고 고기업이지만 그이 녀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 드랙력이기 때문에 쭈꾸미, 갑오징어 릴은 보통 드랙력이 최대 드랙력이 4kg, 5kg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이 녀석은 8kg래요 드랙력은 제가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스프레에 원줄이 꽉 감겨져 있으면 그스풀 높이까지 꽉 차게 감겨있으면 그때 당기는 힘하고 몇 바퀴 안 감겨있을 때 당기는 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스타드랙을 꽉 잠궜을 때이 녀석이 정말 8kg까지 버텨주면 좋겠지만 제 기준에선 7kg 정도면 훌륭한 최대 드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꾸미, 갑오징어 드랙 여기 받쳐준다면 문어까지 가능한지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드랙력 테스트 한번 보실까요? 갖고 있는 제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럭대입니다 우럭대 부러져도 괜찮은 거 거기다가 드랙을 꽉 조이고 <웃음> 자 더이상 조일 수 없을 만큼 조이고 처음에 2 5 k g 오 릴링인데? 릴링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버티는 힘이래니까 그럼 가, 안 감아져 그러면? 아니 감기는 건 감기는데 세릴인데왜 굳이 그래 아 그럼 위험한 거야? 그럼 감는 그 힘이 아니야 버티는 힘이지 자 2.5kg는 금방 되고자 2.5kg짜리 두개 릴링 괜찮은데 낚시대가 부러진거 아니야? 야, 버티겠지 자 5kg 자 5kg 5kg 어 예, 안돼 안안 돼, 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한번 들어봐 들어봐 오예저저저저 안돼 안돼 5kg 이상은 안돼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낚 어, 어. 아. 낚싯대 부러진다 낚싯대 부러진 <웃음> 어이 어. 5kg를 낚싯대로 하려니까 더 힘들네 오. 오. 자 풀리지 않죠? 저 바닥에 있는 무게가 6.25kg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7kg 22kg. 2kg 2kg 2.5kg 두개 하니까 7kg 7kg. 7kg. 오 살짝 풀려? 살짝. 살짝 풀리지? 음. 7kg. 자, 근데 7kg 버틴다고, 버틴다고 해줄까? 자, 어 이, 이 정도면 확 풀려나가는 게 아니니까. 어. 아니면 내가 드랙을더꽉 앉아있을 수도 있지 와나 깜짝했잖아 안돼 안돼 안돼 7kg야 7kg 어 풀리지? 응 음. 풀려 자드랙 7kg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상 올리는 거는 살짝씩 풀려나가죠 7kg인데 7kg까지는 버티네요 8kg는 아니요잘 보셨죠? 드랭력이 7kg까지 무난하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공 녀석을 달고 릴링을 해야지 그게 최대 드랭력이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버티는 힘이 드랭력이에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5kg짜리 고기가 걸렸는데 그 녀석이 막 몸부림을 칩니다. 심하게는 두지 몸무게만큼 힘쓸 수도 있잖아 물속에서 저항이 그러니까 10kg까지 버틸 수 있고 순간적인 물고기가 차고 나간힘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힘 그걸 드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한 버티는 힘 그걸 드랭력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걸 릴링하는 힘이 게 드랭력이 아닙니다 무거운 걸 버티는 힘이 드랭력이에요 자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가성비 엄청나게 좋다 이건 아닌데 전반적인 제 평가는 어, 어깨는 힘드시겠지만 문어 낚시까지두 종류 낚시에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파워핸들까지 포함하면 약 만원, 약간 오바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5만원짜리지만 총 비용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6만원 대 6만원 대라고 해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복 충만하세요